전망이다. 이때 태풍의 강도는 2단계 약화돼 강이지만 강풍 반경이 400km가 넘어 경기 남부까지 영향권에 들겠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흰남로는 오후 3시 기준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약 550km 북근 해상까지 이동했다. 중심 기압은 920hPa, 최대 풍속은 초속 54m다. 강풍 반경은 300km다. 강도는 여전히 최고 등급인 초강력을 유지하고 있다. 초강력의 파급력은 건물이 붕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흰남로는 2일 오후 본격적으로 북상을 시작해 5일 오후 3시께 제주 서귀포 남남 서쪽 약 430km 부근까지 북상하겠다. 이때 강풍 반경은 420km로 우리나라도 직접 영향권에 점차 들겠다. 이후 제주 동쪽을 지나친 뒤 부산 경남 앞바다로 진입한다. 부산과 직선거리 50km 근접한 6일 오후 3시께엔 중심기압은 950hPa, 최대풍속은 초속 43m가 예상된다. 이때 강도는 강으로 기차가 탈선할 정도 색이다. 강풍 반경은 400km를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든다. 태풍 위치에서 직선거리로 400km 내엔 서울과 강원, 춘천, 강릉, 양양 등도 포함된다. 다만 기상청은 4에서 5일 뒤인 9월 5에서 6일께 흰남노 위치가 유동적일 수 있다며 향후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흰남노는 라오스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국립보호구역의 이름이다.